안녕하세요 신민철입니다 친구가 앨범가서 사다준 쿄호젤리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맛일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랑 요거 두개 하나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요건 가짜 같아요 비슷한 거 같은데 요거는 초록색 요거는 원래 쿄호젤리 한번 먹어볼게요 두개를 받았는데요 요게 진짜 쿄호젤리고 요고 요건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같이 있는 거라고 해서 친구가 사다 줬는데 요거는 가짜 같아 하여튼 두개 먹어볼게요 아, 가위 좀 갖고 올게요 나란 이거 사실 친구가 사다 준지 엄청 오래 지났는데 한 2, 3주 됐을걸요? 근데 인제서야 헉, 포도 냄새 포도 냄새 엄청나는데? 실리카겔 요게 쿄우젤리고요 뭔가 되게 어 말랑말랑해요 그 뭐지? 혹시 아이스크림 중에 그거 아시는 분 있나? 거북알? 거북알 재질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도 터지진 않는데 일단 얘는 좀 이따 먹어 볼게요 조명 때문에 조명 때문에 이게 뭐. 반짝반짝거리는 데 보세요 자 이제 터트려 볼게요 아 이게 식탁이 지금 의자가 너무 낮은 먹방 이렇게 찍으래요 그래서 <웃음> 아 일단 찔러서 터트려 보겠습니다 아 어 요것만 쏙 터지고 젤리가 젤리만 이렇게 나와요 으 음, 징그러 슬라임 같아 뭔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어요 근데 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 그렇게 인기가 많을만이기를 잘 모르겠는 맛 맛은 있는데 이게 만원씩이나 주고 먹어야... 아따. 그래야 되는진 잘 모르겠어요 음. 약간 젤리긴 젤리인데 그씨 없는 포도 같은 그런 느낌 아니, 왓섬맨에서 이거 먹은 걸 봤는데 묵 같다 고묵 같다고 그래서 나는 맛이 진짜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달아요 엄청 달고 포도향도 엄청 많이 나고 맛있어요 이게 맛이 약간 마이구미 같기도 하고 어, 어느새 벌써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돈을 빨리 쓸 수도 있구나 친구가 거기서 요것도 갖다 줬어요 이게 우리 옛날에 그 사탕에다가 발라 먹으면 그혀 안에서 토도독하고 쏘는 거 있죠? 그거거든요 여러 가지 맛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포도 요거 쿄우젤리랑 찍어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하나만 먹어볼게요 어, 그, 그때 무슨 맛이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콜라 맛 그리고 소다 맛두개 있는데 소다 맛으로 먹어볼게요. 소다 맛으로 한번 해안에서 토도독거리는 걸 먹어보겠습니다. 오오 오. 이게 이제. 샐리랑 같이 집안에서 토도덕 터질 거예요. 소리 들리세요? 먹어볼게요. 아! 와, 진짜 불량식품 먹는 느낌. 음 뭔가 굉장히 옛날에 먹던 그 불량식품의 추억이랑 맛이 신기합니다 소다 맛이랑 포도 요단 알갱이가 같이 별로 조화롭진 않고요 그냥 아 진짜 맛은 있는데 뭔가 좀 진짜 불량식품 먹는 느낌 음. 어 이게 다 <웃음> 소리 들어보세요 터지는 소리 들리시죠? 음뭐 아주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 돈 주고 사먹어 볼 만한 맛인 것 같긴 해요 어디서부터 해야지? 이번엔 이 초록색 먹어볼 건데요 이거는 앞에가 그냥 가위로 안 잘라도 열려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표고젤리보다 조금 더 작네요. 색깔은 초록색이고 으이, 조금 더 끈적거려요. 아 뭐야. 다 묻었어. 아 그리고 이거 먹을 때 조심하세요. 막 터져서 국물이 튀어요. 옷에. 이따 집에 와서 바로 빨래를 해야겠어요. 여기저기 다 튀었네. 아주 겨오찰리가 아니고 초록색, 가짠데. 이렇게 생겼어요. 색은 예뻐요. 음. 한번 이것도 먹어볼게요. 음, 요거는 뭔가 좀더 얌전하게 이게 까져요. 이렇게. 그리고 색이 탁하지 않아서 요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어. 잠깐만 없어 어 하지? <웃음> 이거 이거는 진짜 맛 없어요. 아 식감이 쫄깃쫄깃한 거를 원하지 않고 약간 어. 쉽게 부스러지는 그 젤리라고 해야 되나? 양갱 느낌을 좋아하시면 이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이거는 입 안에서 그 쉽게 부스러져요. 아까 쿄호젤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쫄깃쫄깃하고 뭔가 육즙? 육즙이 아니죠? 이게 육이 아니니까 무슨 과즙! 그래, 과 육즙이래. <웃음> 과즙이 엄청... 풍부했는데 이거는 뭔가 안에서 나오는 국물도 없고 어 이게 터지지도 않아요 불량품 불량품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어? 야 어! 두 번만에 성공했어요 뭔가 더 딱딱해요 뭐 그만큼 아, 나 못먹겠어 이거 <웃음> 아 이거 혹시라도 일본 가시는 분들 이렇게 생긴거는 절대 사오지 마시고 이거 먹지 마세요 저는 별로 추천 안 드려요 이, 생긴 건 예쁜데 원조가 잘 팔리는 이유가 이, 있다는 게다 음,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어씨 앞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뭔가 되게 입맛 버린 느낌이고 제가 그래서 이거 세개 정도 남겨놨거든요 아, 진짜 세개 정도 남겨놨는데 이걸로 입가심을 다시 하고 마무리 할게요 요거 사드세요 요거 초록색 말고 보라색 쿄호젤리 거봉이라고 써있는 진짜 쿄호젤리를 사드세요 알았죠? 요거예요 소리부터 달라요 뭔가 후루룩 하고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손을 꼭 닦아야 되는게 가즙이 훨씬 많이 나와서 음 맛있어 여러분 초록색은 사드시지 마세요 아, 보라색 보라색 사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친구들은 정리할게요 으 노맛 예쁘긴 한데 먹지 마세요 아 혹시 더락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되게 옛날 영화 90년대 영화인데 <웃음> 거기에 <웃음> 이렇게 생긴 생화학 무기가 나와요 이렇게 생긴 진짜 똑같이 생겼어 생화학 무기가 나오는데 <웃음> 제가 그거 <이거> 먹는 <웃음> 기분인 줄 알았어 진짜 너무 이거 맛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마, 드시지 마세요 제가 대신 먹어봤으니까 그리고 그냥 끝내긴 아까워서 요홍 여러분의 추억을 자극할 이거 뭐라 그랬더라 옛날에 배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먹을 때 슈팅스타 있잖아요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거 그것만 모아놓은 건데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만 요거는 아까 거랑 다르게 콜라맛이에요 콜라맛 콜라마. <목소리> 먹어봐. 먹봐 하나 먹어봐. 아니 막 토할 것 같은 맛은 아닌데. 점점점 오빠 표정 이 거의 완전 써버어 먹자마자. 아니 이게 완전 탱글탱글한 느낌인데 얘가 그 양갱 부서지는 느낌이 나니까 식감이 너무 확 달라져서 그랬지. 맛이 막 최악인 건 아닌데 그냥 더좀 하려고 하나 먹어봐 어차피 많이 남았잖아. 먹는 거 먹어봐. 궁금하잖아. <목소리> 난 이게 맛있는데? 그거 맛있어